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어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사라다새 이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이전에 옛 이름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새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가능합니다 제가 백세고 어, 사라는 90세입니다 인디, 여기에 무슨 그 자녀가 나옵니까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로 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이름에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죠 성도로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서 나오는 최선 최상 최고가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절망과 한스러움과 절규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예, 이전에 그, 그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감각이 없었을 때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당연한 일이 었죠 그러나 이제 내가 거듭났는데 새 이름을 받은 성도인데 예, 어떻게 그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불신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한계를 내가 제안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어, 이 정도의 모습일까. 이게 성도그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로마서 7장에 대한 견해가 좀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진실한 말을 들어볼 때, 이 말씀은 사도 로마서 7장은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일 것이다. 또. 아니다 이것은 회심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고 아픔이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어,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전에 바울의 말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어, 그 전이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바리세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어, 또 율법대로 어, 그,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만 했죠 마음에 있는 문제 탐심에 대한 문제를 보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조명 받으면서 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된 거죠. 정확하게 나는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자였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라 것을 알도록 주신 거구나. 그래서 어,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요. 왜? 자기가 있는 거죠. 나는 말씀 지킨다. 이 말씀 못 지키는 이들은 좀 벌어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니까 이들은. 참 지옥간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자기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개명이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개명으로 오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점점 명확하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죄가 되어 나를 고발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없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의로웠어 나는 말씀 잘 지키는 자였어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말씀이 점점 나를 죄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되는 거죠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그 개명 예수가 들어온 그 말씀이 내게 대하여 돌이어 나를 점점 죄가 되게 하는 죄의 값은 사망을 치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절규입니다. 이게 그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끝까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리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었을 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에스에서 36장 말씀에 가보면 어, 새형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형새 새 마음, 새 이름, 새 존재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은 살 같은 예민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시겠대요 그 증거, 현상이 뭐냐 말씀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점점 나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죄된 모습을 점점 발각시키고 뚜렷하게 드러내요. 고통을 주는 거죠. 돌같은 마음속에서는 왠간한 게 부딪혀도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살같은 것에는 작은 것만 모래알갱이와 같은 작은 것이 부딪혀도 따갑고 아프고 예, 말씀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풀어내신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만났어요. 24절입니다.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라는 것은 해보게려고 하는데 어, 해볼 수 없는 에, 그, 웅덩이에 갇혀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갇혔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점점 죄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 즉그 다음을 보세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셨다. 이제부터 나는 에, 그 마음과 육신이 다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이라는 것은 그 죄의 원리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말씀이 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드러내주는 죄가 하는 역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때요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나 그거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와 승리와 이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만끽을 누려가면서 그러나 여전히 성도로서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죄 가운데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 하나님 이거 쓰시는구나 이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구나 위선자가 맞는 거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점점 다루시는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두신 하나님의 작정, 구원 작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성도에 대한 한 가지 구원 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 작정하셨어요 우주만물 다 작정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작정은 우리 성도에 대한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도 허용하셔요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죄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셔요 왜 있죠? 네새 마음 새 존재 성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이 자리로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한숨과 깊은 시련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결코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기필코 먹어서 다만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먹어서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구원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거구나 이겁니다 19절을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이다라는 거죠. 이삭이다. 이스마엘 아니다. 이삭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도는 뭐냐면요. 여기 음, 어, 19절에 봐도 우리 번역에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정확한 표준세 번역은 좀더잘 번역했더라고요. 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래요. 낳아주리니. 낳아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낳는 것. 너가 낳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낳아지는 것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네가 낳는 것. 네가 낳은 것은 이스마일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 사라가 내게서 나아줄 너에게서 나아질 존재가 이삭이라는 겁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너가 따라가고 있는 너가 쫓아가고 있는 너에게서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수 말고 너에게서 정말로 인태되어지고 해산되어지고 그래서 출산되어진 그 예수 너에게 나아줄, 나아질 예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신자들이라 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문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확인해 대할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가?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난그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가 출산되어지지도 않고 예수가 해산되어지는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난 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따르겠다고 하고 붙잡겠다고 하고 쫓아가겠다고 담겠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가 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나았느냐의 문제를 점검해야죠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여기 영원한 언약은 예수가 태어나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아브라만에서 성도 안에서 태어나지는 언약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하나님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어떤 것인가 어, 보세요 여기 음, 그 내가 내 언약을 세울이니 라고 되어 있고 21절에도 가보면 요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누구와 세운다고요 이삭과 세울이라 이삭과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이 언약이 여기 세울이라 라는 것이 그어 히브리 말로는 아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그 맹세를 확정하다 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울이라, 그러니까 맹세를 확정하 확정하다. 그런데 이 이것이 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음, 그뭐 히브리 문법으로면 그 히필형이라고 해서 사역형인데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맹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그것을 기필코 이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우리라 라는 단어 속에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우는 이 맹세는 내가 할 것인데 내가 할 것인데 이삭과 세우겠대 이삭과 그런 말은 나는 내가 지금 확정하고 이것을 지켜내고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이삭만 관심이 있다. 이삭만 보겠다. 나는 이삭에게만 둔다. 내가 하는 일은 이삭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삭과 세울이라는 거야 이삭과 세울이라. 그 어, 이삭만 보고 계시고 이삭만 향하여 하신 거고 또 이삭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삭과 세울이라. 이 이삭인 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삭이 어, 아브라만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태어나지는 이 믿음의 백성들 안에 이 동일하게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나지는 이삭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나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지는 것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지는 언약입니다 근데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과 세우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워진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1, 여기 21절 우리가 봤는데요내 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그런데 예, 표준 세번역은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울이라 이게 원어의 그 표현과 맞아요 그 사라가 내게 낳을 그러니까 이 의미보다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울이라 사라가 낳아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낳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게 영원한 언약이고 이 영원한 언약을 그 19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의 후손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합격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으신 만족점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받으시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맹세예요 맹세를 확정하다 하나님이 이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기에 지키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시고? 우리의 어떠함됨데미를 보시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문제는 핵심은 어디에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브라함 안에 낳게 해준 것처럼 나아졌냐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은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고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성도는 성도답지 못한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절규하는 맞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대껴지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문제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 속에서 구속역사 속에서 이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셨구나. 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세울이라라는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어가듯이 어떻게 끌어 가시냐면 보세요.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명확하죠.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이삭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 이삭은 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년에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이삭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성경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잉태하고 출산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규라는 것은 임금의 지휘봉이에요. 그 군대 가면 사단장이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지휘봉처럼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기까지 이 신로라는 것은 권능자죠 권능의 그 권능자가 오기까지 이르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집파 가운데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집파에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그 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에서 7장 14절에 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나오시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오시는 분으로 약속되어졌고 그렇게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에 오시면 그래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이다 이세의 뿌리라는 이세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어,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 다윗이 어느 지파죠?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래서 마태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의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내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겠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일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오는 문제, 나시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 그의 근본. 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유다족속 가운데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베들렘이라는 동네에서 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베들렘에서 오셔야 돼요 내년 이 시기에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나셔야 돼요 누가 보면 이장을 가봅시다 다 성경은 신약 신약은 이 구약에서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성취를 하신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확인해 봐요. 누가 오면 2장 가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우 호적 명령은 세금을 인두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린 명령이었어요. 어, 어, 세상적으로 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내린 거였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어, 갈릴리 나사라 돼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 요셉과 마리아의 잉태되었던 아들 첫 아들이었던 예수가 어디로 오게 돼요 다이세 동네 자기 본적지 베들렘으로 와서 여기서 출산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아야 될 사항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성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운명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고 태어나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세상 역사와 세상의 힘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답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풀어내시나 성도가 갖고 있는 문제 저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돌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쓰라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유리하게 쓰라리고 아픈 존재는 새 이름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성도 안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우시겠대요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고 성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언약을 실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도의 인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왔나? 왜 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시나? 나를 왜 교회로 불러냈나?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나? 뭐가 대체 구원인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출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요한음 1장 12절에 가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믿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으로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 예수를 따르겠다. 부처처럼 나는 그 부처의 길을, 공자의 길을 가보겠다. 그건 믿는 게, 그건 그들이 믿는 거고 기독교가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가겠다가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리셋. 내 안에 들어온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진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낳게 해준것 이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 좀더 성품과 성격과 도덕적과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성도의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낳게 하는 문제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거 쉬워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낳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6천년의 기간을 통해 요때요 시기에 2022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때 이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도록 탄생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그러면안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 받아들일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낳게 하시지 않고 내년 이 시기에 명년 이맘때 우리를 지금 이때 낳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셨고 결국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문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여기에 성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란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런 오해를 해요 전적 부패 그러면 완전히 썩어 버렸으니까 어, 완전 타락 어, 이렇게 오해해서 선한 마음 자체가 착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어,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저 자연인 불신자들도요 선행합니다 어, 그리고 그들도 어, 구제합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선한 마음 자체가 인간에게 없다는 라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선, 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썩은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전원 뽑힌 냉장고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미 썩은 데서 나오는 선행이고 이미 타락하고 썩어버린 부패에서 나오는 구제고 사랑이에요. 악한 선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탐욕적인 선행이에요. 자기 중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지고 태어나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지 않으면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왜 죄인지 안 아파요. 뭐 인간이 정도만 살면 됐지 뭐. 나보다 어, 교통 신호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아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내가 뭐, 어, 뭐 그렇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뭐가 그렇게 나빠 요, 음,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면 나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아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내 안에 있는 깊은 밑바닥에 있었던 거짓들 나란 자존심 나라는 사랑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탐욕 덩어리를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춰내서 뭐 어쩌자고 들춰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시켜주고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21절, 로마서 7장, 21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정확한 바울의 진실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맞죠.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이게 그 전적 부패한 인간의 실상이고 이 전적 부패된 자신의 모습을 만난 성도의 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간의 불가능성 안에서 인간은 참으로 내려놔야 돼요. 참으로 손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로 어, 포기시키길 원하고 인간을 정말로 죽이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절망스러운 인간 앞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는 것이고 불가학력적인 은혜가 있는 것.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이삭과 세울이라한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세우신 그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게 없는 조건이니까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에 성도는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는 항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인생 내거 아니었구나. 이 인생 하나님 거였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인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구나. 남편 보고 기뻐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맛에 취하고 자녀 보면서 이 자녀가 내 이름을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이런 거짓된 것에 대하여 그, 그것 그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나를 보낸 하나님의 구원 작정 속에 가이사 아구스도도예요. 정말로 이루어진 것은 베들레임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남편 내가 정말로 눈꺼풀이 잘못 꼈죠. 다시 선택하라면 난 도저히 선택 안 하죠. 김혜진 성도님 선택합니까? 우리 집사람들 물어봐야 되는데 <웃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일아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문제구나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내 관심은 믿음의 효력에 있어요 내가 믿으면 어떤 게 주어지나 자꾸 보상받으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또 결국에는 천국 가려고 하고 다내 관심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본질에 있습니다 난 누구인가? 나는 왜 사나? 나는 왜 태어났나? 하나님은 왜 예수로만인가? 여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규하고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인가? 크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생각 뭐예요? 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돈도 쪼잔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왕창 주신다. 하나님은 병도 낫게 주시는 능력이시듯이고, 하나님은 뭐 문제에 대한 해결자.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아니면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크신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매이시고 일하시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크신 그 하나님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붙잡고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전정근근하고 매어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갖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가 안 돼서 행복한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기 보세요. 겉은 아브라함이 어때요. 엎드리죠. 속은 웃죠. 이게 어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이 예, 웃었다라는 게 이게 그 찌아크예요. 이 찌아크라는 뜻이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 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죠. 이찌아크입니다. 이찌아크 예, 이게 뜻은 웃음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불신을 예, 하나님은 결국 그 이삭 그 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일하심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이런 아브라함을 성도인 아브라함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결국은 이삭을 내놓는 자리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가보면 그런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이삭을 내놓으면서 하는 고백이 죽은 자 같은 이 몸에서 죽은 자와 방부란 죽은 자와 하나 되었던 이 몸에서 이삭을 주셨다 없는 거였다 원래 이삭은 없는 거였다 없는 거였는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못 살릴 뿐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는 이게 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 없는 그런 허상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본받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그 배우겠다 뭐 이렇게 허상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실체 신앙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신앙 이, 이거, 이거는 어 정말로 우리 안에 종교 소꿉놀이에요 다 그냥 짜고 엄마 아버지 놀이하고 의사 간호사 놀이하고 하는 이 종교 소꿉놀이에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진짜 신앙을 하려면 내가 예수를 정말로 받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오셔야만 했던 분이고 예수만의 진정한 답이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나는 항복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인정해 드렸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다시 이 말씀 앞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되고 있는가 여기가 출발이 돼야 되고 여기로부터 예수를 갖고 그 다음부터 예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오랫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구제 예수 없는 너 자신을 내어주는 불같은 희생 다 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가 세상은 왜그 사랑인데 그 전적 부패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교회를 100개를 세우든 아니면 1 0 0 0명을 전두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든 그거 하나님이 악한 선이에요 내가 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다 받으시지만 난더못 받아요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한 희생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봉사가 예수 있는 것에서 나와지고 있는 것인지 예수 없는 것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예수가 있는가 예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사라지는 이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죄안 짓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긴 자로서 이긴 자로서 저는 이 죄와 피기까지 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겨,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붙들리는 귀한 하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